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나 기름부음이나 임재나 하나님의 강력한 초강력한 어떤 능력을 주셨을 때는 단순히 은혜만 받고 기름부음 속에만 임하고 그저 기도에만 소극적인 기도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거나 은사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쓰임새가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결국에는 마귀를 뒤적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주님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서 주셨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성경에 있는 모든 능력을 위임해서 나에게 주셨어요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권세예요 주님의 권세 같이 하자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거 없다 누가 나를 건드려 마귀가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하고 그렇게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노출이 돼서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위임하셨어요 제자들에다 위임하셨어요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뭐냐 영적 전쟁을 할때 예를 들어서 경계근무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감찰하고 사방을 잘 쳐다보고 주의 집중하고 이렇게 보초병으로만 서라고 그렇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고요 방어하고 방어전술만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건 공격형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공격형이에요 공격형 주님이신 모든 능력이 공격형이며 방어적이며 경계근무적이며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님은 다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주님은 언제든지 다양한 전술과 방법과 능력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원수를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제 계속해서 기름 부음에 다윗은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시편 18편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죠. 노트 화살을 당길 때 화살을 당길 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짐승을 때려잡아 죽일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골럇을 때려잡아 죽일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전쟁할 때도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항상 기름 부음의 능력이 항상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더 지나기하면 기름 부음의 능력이 따라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야 기름부음의 능력이 따라다니죠. 할렐루야. 시험이라든지 고난이나 환란이나 억압을 견디고 연단받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기름부음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준을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더 높여서. 공격형으로. 자, 전도할 때도 성령 충만하게 전도하는 것과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으니까 예수님과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하니까 전도하는 건는 차원이 다릅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도 내가 목사니까 오늘 철회하기도니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천만하게 임해서 설교를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 영적 전쟁 마귀를 대적하나 마귀를 대적하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악한 영들과 마귀에게 쫓겨다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쫓느냐 쫓기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마귀를 부수기 위해서 전진하느냐 마귀가 공격할 때 내가 피하고 무서워서 도망다니느냐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는 참 좋은데 영적인 능력이 약해질 때는요 당할 수 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요한 일서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때려 쳐부수고 박살나고 그렇게 하게 하는 일에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셔서 열두 제자 열두 사도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를 열두 명을 선택을 해서 하는데 제자는 되는데 사도적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적인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붐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영역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기도를 해야만 내가 직접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요청하고 구해야만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말씀이 능력화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내가 뭔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토록 당부하시는 영성, 네. 영력 충만 네. 너희들이 영으로서 아버지와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똑같이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시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고난이나 환란이나 억압, 모든 유혹 이런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고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왜 성령 충만하느냐?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나 환란이나 고난도 그냥 제자리에서 참고 어떻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담을 뛰어넘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올 때도 무서워서 어떻게 해? 마귀를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 마귀를 대게해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오면 일곱 길로 여덟 길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전쟁을 할때 원수들을 대제께서 싸워서 쫓아갈 때 진멸할 때까지 쫓아라 그래서요. 진멸할 때가 아말렉이 시를 말려라.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아말렉 자손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너희를 괴롭히는데 너희 옆구리에 가시처럼 박혀서 가시처럼 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리고와 전쟁할 때 아주 그냥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셔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는 공격성이 없으셨어요 사람들에게는 공격적이지 않으셨어요 공격적이지 않으셨는데 마귀와 악한 형들에게는 아주차 공격적이셨어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같이 하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안 피하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악한 영들은 아주 아주 공격적으로 주님이 다루셨어요 밟아라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줬다 영적인 원수들하고 싸울 때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사단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면 다 박살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오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공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에 대한 전투 마음에 대한 전투 우리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회개 생활을 하고 뜨거운 혼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구원을 희박하게 만들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마음의 연약함과 이런 걸 구원과 결부시켜서 마음이 약하거나 죄를 지었거나 생각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내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도록 이끌어가요 귀신이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확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세요 같이 하세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다 예수의 피로 추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확신에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예. 우리 확신이 약하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돼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할 때 확신이 애매무하게 만들어버려요 자또한 가지는 예,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부분에서 자꾸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넘어져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러나 죄를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한 한 부위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뭐 자연, 사회 뭐다 잘하는데 한 부분에서만 형편없는 점수를 받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내가 좋아하지 않아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영어 과목이 안돼 어떤 사람은 수학 과목이 안, 어떤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사모님이 그 국사나 사회, 세계사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안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잘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내가 세계를 여러 나라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쏙쏙들이 잘 된대요. 내가 그때 사모님이 원하는 그런 과목이 아니고, 사모님이 좋아하지 않은 지리선생이라든지 국사선생이나 세계선생이 내가 됐으면, 쏙쏙들이 잘 가르쳐 줄 텐데. 왜? 뒤로 연애지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면서 내가 제일 싫어한 게 있다면 한문이거든 한문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한문을 혼자서 공부해야 돼요 강의록 사가지고 천자문 천자문 들어가 있는 책을 사가지고 중학교 들어가려고 막 집에서 막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한일, 두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막이런말이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죠 근데 한자를 보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한자에 한문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아하는 과목 한문 그 바에 한사람밖에 사모님밖에 없네 왜 남들이 싫어하는 과목을 해가지고 속 썩여 그러니까 결국에는 취직도 한문을 잘하는 쪽으로 취직이 되는 거야. 내가 어느 특정한 과목이나 특정한 부분에서 자꾸만 넘어져요. 자, 그거는 아직도 내 안에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어느 한 부분의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 죄성이 남아있는데 죄성이 남아있는 그것에 대해서 사단이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남의 말을 잘한다 험담을 잘한다 나는 시기하는 그런 약한 부분이 있다 나도 모르게 남 잘되는 꼴을 못 본다 부자가 잘되는 꼴을 못봐 그러니까 또 이런저런 어떤 문제들이 자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떤 돌발적인 사건과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우리 자신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을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쫓겨나갈 때는 사정없이 쫓겨나갔는데 다시 못, 못 들어올 것처럼 응? 전혀 상관없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귀신 이야기만 하면 나를 공격하고 지랄이야 이놈들이 어? 완전히 쫓겨나갔는데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것은 쫓겨나갔다 할지라도 내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 집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 진짜 내가 왜 쫓겨났지 어? 처음 있지 않자요 이제는 저놈 집에 들어가서 저놈이 그냥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냥 기도를 해버리네. 눈을 시퍼렇게 뜨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황당하게 음도 안 맞는 찬양을 하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음.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불경처럼 찬양을 한것 같아도 귀신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시골교회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그 목사님은 중이었다가 중이었다가 이제 신학공 몰래 가지고 하나님의 감사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주최로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해보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주교도문을 할 때마다 불경처럼 외워 불경처럼 성경을 읽어도 불경처럼 외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탁 두드린 부분에서는 좀 쉬어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을라 그래요 죽을라 그래요 충이 날 걸, 그목사님 성도 들이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장로님 한 번은 그 목사님을 그까지뽑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는 것일지는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아멘은 하지만 만약에 제가 얘기를 그만두고... 이제 중이 와가지고 중이 변형제서 와가지고 여러분을 목회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요즘에는 막 찬송가를 찬불가로 이제 만들어서막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어떻게 하든 사단은 쫓겨났지만 다시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고 그리고 기만점도 들어오려고 하고 저저 저 영혼 속에 저 육체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집 구조가 있는데 구조 중에서 다 부서졌는데 아직도 부서지 않은 내가 원하는 집이 하나가 있다 그 집에 어떤 품목이 만든 품목이 같은 그런 집이다 아직도 음란의 집이 있고 교만의 집이 있고 무슨 집 무슨 집 무슨 집이 있다 근데 그랬다 할지라도 저그 영혼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으니 들어갈 수가 있어야죠 사단이 올 때는 들어올 때는 내가 영적으로 어떤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고 귀신이 들어올 때는 절대 쫓겨나간 귀신이 한 마리만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 같이 합시다 귀신은 무더기로 들어온다 무더기로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내가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능력을 일단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능력을 유지하려면 전보다 기도를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티모데스 2항 20절에 하나님의 제목은 깨끗한 그릇이 또 있다 금 그릇도 있고 칠 그릇도 있다 예. 그러니까 할수 있으면 내 안에서 생각이 깨끗한 생각 말도 깨끗한 말 예. 마음도 깨끗한 마음이 생기도록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말을 섞고 서로 깔깔대고 웃고 세상의 이슈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날 저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하는 뭔가를 해야 돼요 뭐겠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과 가지고 낄낄거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슈를 가지고 같이 서로 그 이슈는 서로 마음을 맞추고 맞는데 영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부음이 내 안에서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그렇게 쌓이고 있으면 절대 쌓여 있으면 안 되고요 흘러서 넘쳐야 되는 거예요 기름부음은 같이 하다 기름부음은 흘러 넘쳐야 한다 그럼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출해야 되는 거예요 방출. 하나님의 능력은 죽어나면 또 생기고 죽어나면 또 생기고 고여 있으면 썩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고약에도 엘리야는 항상 엘리야는 어디를 가든지 승부 기도를 했어요 승부 군성이 있어가지고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몰고 다녔어요 몰고 다녔어요 혼자서 막 자포자기하고 이스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막 죽기를 자청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사십일 밤낮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서는 호립산에 가서, 또, 새로운, 신령한,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 불같이 치료하는 말씀도 필요하고, 세면 하나님의 음성도 필요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가를 치러야 되고, 스디슨 연단을 받는 거예요. 좌절을 극복하는 열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자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열정이 펄펄 끌면 웬만한 시험이나 유혹이나 환란은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능력이 막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성령의 능력아 가리서 살면 일정 부분 고난이나 고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나의 모든 그 연약함이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하는 기적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남겨 놓으신 또 다른 하나의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어떤 문제가 또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엎드리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있어요 이단으로 정죄를 받을 수도 있고요 성도들이 또 다툴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기대했던 일꾼들이 또 이탈이 될수 있고 가정에또 가정의 식구들이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많은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이래도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런 회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잘 무너지는 그릇이고 잘 깨지는 상판이 같은 질그릇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부서지고 깨지면서 도타는 보이지 않는 분은 강해지고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